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창세기 19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로색에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와 호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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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을 엑소도스 시키는 하나님 둘째, 롯에게 속한 자들을 엑소도스 시키는 하나님 첫째, 롯을 엑소도스 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을 볼까요? 동틀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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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는 재촉합니다 이제 곧 끝난다 이제 불과 유황이 떨어진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멸망한다 죽는다 천사는 재촉합니다 그런데 롯은 지체하죠 심판 중에 롯의 마음가짐이 정말 롯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그가 천사의 재촉 속에 롯은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며 지체할까요? 망한다고 하는데, 멸망한다고 하는데, 끝장난다고 하는데도 그런 세상을 여전히 잃어버리기 싫어하는, 놓지 않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점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따라가는 아브라함 보다는 롯이 훨씬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건또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롯은 무엇만 보이나 지금 롯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밖에 안 보이나 아, 한번 그 롯의 입장 우리가 다 롯을 너무나 잘 이해하니까요 지금 롯이 무엇만 보고 있어요? 무엇밖에 지금 안 보여요? 네, 아, 그 시, 세상을 잃어버리는 생각만 하는 거죠 잃어버리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 세상을 노움으로 얻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또 그것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체다 그리고 보이는 것들?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 부분에서 참 믿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구나. 믿음이 있으면 안 보이는 게 보여지고 믿음이 없으면 보여지는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어, 믿음 없는 노세 모습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스슨요이 보여지는 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놓고 떠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놓으면 나는 나라는 존재는 이제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모든 것은 뭔가 대체 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로세의 사실의 실체고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놋과 같은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정나라하게 가르쳐 주는 바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독교의 진리가 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참됨이 뭐냐? 여러분 기독교는요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거 우리 그래서 싫어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버리고 나오고 떠나야 얻는다예요. 내가 나오지 않고 들어갈 수 없어요. 죽지 않고 부활을 알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죠? 죽어야 가죠. 일단 죽어야 가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욕심과 욕망과 내 죄를 사랑하는 이것이 죽어야 가죠 내 육신도 죽어야 영원한 나라에 가죠 죽지 않고 생명을 영원한 것을 얻을 수는 없다가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요 내 욕심을 어떻게든지 고난을 통하든지 수행을 통하든지 지극정성을 통하든지 해서 내 욕심을 채워주는 것을 종교로 삼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게 그러면 그게 기독교냐 맞아요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떠나고 그리고 버리고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세상을 잃어버렸을 때 영원한 세상 영원히 다가오는 하늘의 기업과 천국을 얻게 된다예요 지금 롯은 이 시점에 서 있습니다 롯의 선택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롯은 이제까지 보이는 것만 따라왔습니다 물된 동산 같은 그 소활성 소돔성. 다 보이는 것을 추구해 왔고, 한 번도 자기가 구출되었던 그 소돔에 대해서 여전히 그 놓지 않고 살았어요. 한쪽 현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모습 속에서 그 무법한 행시를 하고 있는 소돔 사람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지만, 한쪽은 물질을 버릴 수 없고, 이것을 통하여서 채워지는 자신의 자존심과 욕망을 내려놓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데 세상을 물질을 내려놓을 수 없는 성도인 로체 아픔과 괴로움이죠 이것에 대해서 롯과 같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세요 게시록 18장을 보세요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네, 백성아 여러분 이름을 좀 거기다 넣어보세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내 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정말 사무치는 명령입니다. 성도여 거기서 나오십시오 떠나십시오.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은 이거예요. 이거 연습시키는 거예요. 어떤 연습이요? 거기서 나와서 떠나는 연습. 성도에게는 고난이 피해갈까요? 아니면 찾아올까요 믿지 않고 사는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난도 성도에게도 똑같이 있고요 더해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더하십니다 이 고난 속에 이 고난을 피할 길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성도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이, 평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는 평안을 주세요. 고난 없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진짜 답을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게 돼요. 고난 없이 역경 없이,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맞닥뜨림 없이,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믿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증거가 뭐냐? 우리에게 내가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하는 사면초과를 당하게 하는 거죠. 좌우 앞뒤가 꽉 막혀서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성도에게만 이 훈련과 연습을 이 세상에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 로하여금 잃고 얻게 합니다.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게 할까요?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세요.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분명하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없고요. 아버지 사랑이 있으면 세상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잃게 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성도를 두시고 성도에게 맞닥뜨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하여서 거기에 내 자존심을 붙잡아 두어는 상황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난이 들어와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거짓된 세상을 녹여 할때 고난 속에서 하늘이 주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참 평안 진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늘을 정말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 사람에게서 가장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것들로 우리를 붙잡아 매는 것이 있다면 에, 이게 자존심일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은 무, 무엇에 대한 줄임말이에요? 자존자의 에, 마음. 자존자의 감정이죠. 자존자는 누구예요? 스스로자 존재할 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피조물이 갖는 게 이게 자존심이죠. 내가 이런 이런 사람 아니야. 내가 이런 존재 아니야. 내가 이런 취급받을 수 없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놓을 수 없는 세상을 놓지 못하는 것처럼 놓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거는. 죄예요 내가 이런 존재 아니다 라는 것으로 해서 이걸 허락하신 이런 아픔을 주신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만날 때내 자존심은 아슬아이 바스러져요 근데 이것을 이 평안을 놓지 못, 이 얻지 못하고 끝까지 자존심 붙잡고 살다가 망하는 자를 성도로 할수 없죠 이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지는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인도한다 이것이 에, 엑소도스입니다. 이끌어낸다라는 거죠. 출애굽처럼 지금 출소돔이 벌어지는 거예요. 출소돔 성밖에 두니 출소돔 성밖에 두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우리 번역에서는 여호와께서 마치 로세게 양적으로 자비를 이렇게 더해가는 것처럼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로세게 그 자비를 음 계속 그 위에 머무셨다라 해요. 자비를 더 하신 게 아니라 아, 노세계에 베푸셨던 머무셨던 그 자비가 지금도 계속 머무셔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롯은 지체합니다. 롯은 나올 마음이 없어요. 나오면 나라는 존재가 끝장날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에, 소돔의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물질을 놓을 수가 없어요 놓는 순간 나는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런 놋 위에 하나님은 자비가 늘 있었죠 하나님은 이런 놋을 떠난 적이 없어요 롯의 그런 상태 물질을 포기하지 않는 놋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누가 이끌어요? 예, 이끌어내시잖아요. 엑소도스 시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와께서롯 위에 머물렀던 그 자비가 지금도 머무르는 거예요. 롯은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끌려져서 나와놓고 보니까 소돔이 박살나는 것을 보면서 롯이 무엇을 확인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오라고 했을 때 머뭇거리고 지체했던 내위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나를 끄집어낸 것도 자비고 하, 하나님의 자비는 나를 떠난 적이 없구나 이거죠 이때 자비가 더해져서 요때 롯이 안 나오려고 하는데 요때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서 롯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보이는 것을 전부로만 여기고 사는 이 믿음 없는 노세에 대하여 한 번도 자비를 거둔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극률이 멈춰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이 멸망하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노세에게 터져나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를 거두지 않으신 것 때문에 제가 살았군요. 하나님의 극률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았군요.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롯을 통하여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께서 18장을 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 보십시오. 30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우리가 행한 그대로 심판하시겠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니까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합니다. 떠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 안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떠나야만. 그 죄악 속에서 걸림돌이 돼서 멸망하는 일이 없다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여여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 가슴 아픈 아버지의 마음이에 외침이에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도 기쁘지 않아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원하지 않아. 그거 나 기쁘지 않아. 그런데 너희는 내 새끼지 않나요? 너희가 언제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세상에 포로된 죄악 속에서 보이는 것만 취하여 먹고 사는 그것에서 잡혀서 그것에 있으려고 하냐 말이에요.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 부분, 도저히 나와지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롯을 붙잡아 끌어내셨죠. 소돔과 멸, 소돔의 멸망을 통해서 롯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죠. 그, 그, 그, 멸망할 이 세상이 버리고 떠나야 할 곳이라는 것을 그걸 보게 하셨죠. 멸망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죠. 성도의 인생 롯과 같은 성도의 인생인 우리 인생 속에도 이거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 예,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 내가 가진 거 갖고 갈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죽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성동가 가짜 성동가를 첫 번째 알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생각해야 할 기준 죽음을 묵상하는 해봤냐는 거예요 죽음을 정말 내가 묵상해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합니다. 내가 왜 죽어? 내가 멀쩡한데? 이게 왜 무너져? 이게 왜 없어진다는 거야? 소돔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세게 가르쳐주신 거 아, 버리고 떠나야 되는 문제구나. 내가 그렇게 붙잡았던 것이 저렇게 다 파괴되어 버리는구나. 아니었구나. 알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참 정말로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 죽음이다. 성도의 죽음이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복되게 보신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한번 보세요. 10편 116편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왜 귀중히 보실까요? 네. 결박이 풀렸잖아요. 나의 결박이 풀렸잖아요. 성도는 이 결박이 풀린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는다 예수 나는 교회 다니고 그리고 나는 음, 지금 예수 믿고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귀중히 아니요 교회 다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예수를 믿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베푸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리로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오죠? 결박이 풀렸으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죄의 포로 되었던 이 결박이 뜯어져 나갔으니까 자유가 되었으니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 움켜쥐고 죽는 죽음이 아니라 벗어난 죽음 영원한 예수의 세계를 보고 죽는 죽음 그게 송도의 죽음이고 이걸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죽음을 묵상할 때아 아, 나는 죽네 그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 정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 건가 나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어느 분이 그러대요 가보니까 요단강 그 짧던데요 쩍짝 뛰어넘으면 너, 넘어갈 수 있겠던데요 네. 여러분 정말 예수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에게로 이끌려간다라는 이, 이, 이 사실을 깊이 만나는 순간 보이는 물질 보이는 명예 보이는 자존심 하, 여기서 내가 불안과 염려와 불, 초조와 두려움 속에 빼앗기지 않은 이게 돌이켜야 할 죄악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늘의 생명과 평안을 맛보지 못하여 결박의 착고가 채워 있었던 나의 슬픔이었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신 거구나. 이, 이 죽음이 복된 성도의 죽음입니다. 이것을 로스를 엑소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것이 성도의 은혜예요. 성도는 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정말 완전히 버려서 막 이렇게 갈수 있는 자가 그 성도라 우리 그렇게 볼수 없잖아요 세상에 여전히 메어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성도에게 멸망을 통하여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끄집어내셔서 멸망할 곳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에서 너가 살았던 것이고 여기서 나와진 게 이게 성도다. 이 성도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 거죠.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죽는 것이죠. 네. 이것이 롯을 출애굽시키 출 소돔시킨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요. 롯에게 속한 자들을 출 소돔 엑소도스 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볼까요? 12절. 그 사람들이 로세계에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내게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라 그러죠 그 론만이 아니라 로세계에 속한 자들 내 가족을 이끌어내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이걸 가르쳐주세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가족 단위로 베풀어지고 구약에서 신약에 오면 교회 공동체로 어, 베풀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 우리 그 창세기 7장 1절인가요. 거기 보면 아, 오늘 본문 14절도 먼저 보고 갑시다. 14절. <웃음> 아.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보세요. 여기도 보면 롯의 가족인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 약혼자들에게도 어, 이렇게 떠나라라고 하는 이, 이 메시지가 있고요. 15절에도 보면 그 에, 롯을 재촉하여르되 이 여기 있는 에, 논만이 아니라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니까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노색계 속한 가족 단위로 베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 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게 노아의 심판이죠 그때 보면 너와 그 다음 내온 네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죠 어, 그러니까 노아와 일곱 식구 그래서 총 여덟 명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노아만이 아니라 노아에게 속한 은혜는 노아가, 노아에게 입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 입은 노아의 혈육들도 같이 방주 안으로 지금 초대받고 들어가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네. 어, 신약에 보면 이제 교회 속에 어, 구원이 어떻게 이제 베풀어지는가를 보면 출애,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이 아니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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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 신자는 신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한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신자는 신자한테 이혼하자 그러면 그게 가합니다 그래서 불가한 거 이혼할 수 없는 거 불신자가 뭐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신자인 내가 불신자를 향해서 우리 그만 디벌스 합시다. 이혼합시다.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런 말씀의 문맥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럼 그러, 왜 그러냐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예, 구원에 이르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뭘 오해해서는 안 되냐면 아 그러면 지금 그한 사람이 믿으면 아내나 남편이 신실하게 믿으면, 에, 그러면 그 남편은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는 거고,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받았으면 무조건 그 안에서 태어나는 못해 신앙은 다 구원받은 거아니에그 얘기 아니에요. 이건 구원을 전제하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손길을 전제하는 거 구원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책임을 요구하는 말씀이지 롯, 내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 사위한테 가고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라는 것은 롯, 너가 입은 언약의 은혜 그 책임을 다 하라라는 것이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이 베풀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그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다 구원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언약의 책임을 다하여 목회자는 바른 말씀을 증거해 내야 되고 다스리는 장로는 그 책임을 다하여 언약의 말씀이 삶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야 되고 그리고 성도인 각자 각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 실체가 되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복음이 진짜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서 구원의 손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을 서로가 서로 감당하도록 하라는 것이지 교회 안에만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네. 아니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더 구원받지 못할 자가 심각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바깥에서 멸망을 보면서 나는 참으로 망할 자구나 라고 해서 어찌할 거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진짜가 안 벌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과 손길의 전제는 받았는데 여기서 복음이 내 안에 실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죠 대책이 없는 것이죠 복음의 가능성을 전제 받는 거예요 여기서 바른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똑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구원을 참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장이 열린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을 가 보세요. 출엑소도스 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라암셋은 그 정말 고센 땅, 그 애굽에 속한 지역입니다. 이라셋 애굽이죠. 떠나서 수꽃,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처음 떠나서 도달한 장소예요. 그 수꽃 광야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 가령이라. 그러니까 어, 장정 육십만이고 유아와 뭐 어른들 또 여자들 다 포함하면 이백만이 넘는. 근데 여기 보면 유아 어린이가 같이 나왔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잖아요. 유아들도 나와서. 그들들은 숫자로 안 넣었지만 그들도 유아들도 나왔다라는 설명이고 38절 보세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어? 여기 잡족이 같이 나왔네요? 어?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어? 잡족들도 나온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들은요, 그열그열 열, 그열 번째 장자장 그그 죽음의 그 사자가 덮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설주와 인방에다 피를 바른 걸 보면서 대체 저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했던 따라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덩달아 나온 사람들,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피는 발랐던 사람들, 잡족이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나왔죠. 살아났죠. 이, 이들이 정말 구원이 온전하게 성취되고 완성된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어떻게 돼요? 어, 저 계속 볼까요? 자 보세요. 삼9구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규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그렇죠? 지체할 수 없이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애굽땅에서 나왔다 어, 이 나왔던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이유 구원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신해산에서 계명을 주시면서 예배자로서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거짓된 우상에 대하여 도전받으며 회개하며 고침을 받으며 신랄한 싸움을 하도록 하는 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 못 받았구나. 그그그 그, 그 그림이 아니라, 아,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 속에서 나왔지만, 나온 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온전한 구원은 내가 잡족처럼, 또 유아처럼 부모 밑에서. 그리고 남들이 하는 것 보고 해서 들어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 피를 밟는저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도대체 어떤 피인지 계명을 통하여 아저 피가 나의 죽을 죄를 위하여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였구나라는 것을 배워야죠. 깨달아야죠. 그걸 알도록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는 거죠. 계속 제사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언약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고 그거 해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속한 부모, 형제, 자녀 이들에 대하여 언약의 책임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나왔죠. 유아 나왔죠. 나왔으면 구원 받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나온 것은 구원의 손길이 베풀어진 것이고 구원의 가능성이 활짝 열려진 것이고 여기에 너희가 십자가의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른 것이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예수의 보혈의 피라는 사실을 만나도록 도와야죠 못태신앙이면 구원 받는 게 아니죠 만나야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언약의 책임을 누가 하라는 거예요 본문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12절 다시 보세요 언약의 책임을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너가 롯 너가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 4절도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누가 그러는 거예요. 롯이 천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롯이 그렇게 하잖아요. 일어나서 떠나라. 그러니까 사회들이 어떻게 여겨요? 여러분 사회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라 것에 대하여 롯의 신앙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장인어른, 이제까지 장인어른이 해왔던 삶의 방식과 말씀과 갑자기 이 성이 멸한다니요? 장인어른은 여기다가 계속 장인어른은 여기다가 돈 쌓아두고 이쪽, 저쪽에다가 뱅크 헌카우트 터서 어, 거기다가 쌓아두고 하는 거 제가 다 아는데, 어? 아니, 갑자기 뭐 이걸 버리고 떠날, 아니, 장인어른은 떠날 수 있어요? 어, 사위들이 그동안 장인어른과 어떤 신앙의 관계 속에서 보여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로세 삶은 장인어른입니다. 사위들이 볼때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나, 그 장년을 말하는 그 하나님 잘못 믿겠어요. 장년을 다른 교회 저는 인정 못 합니다. 왜? 그 세상을 사랑하고 거기에 자존심을 묶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뻔히 알거든요. 딸들이 계속 그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사위가 그거 봤을 거 아니에요. 진정성이 없는. 이 언약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멸망할 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계속 너너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서 가다가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저 홈리스 저 사람처럼 돼 이렇게 가르쳐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어느 순간 그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도록 다 보여주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래 농담으로 여기죠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죠 여러분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왜 그들이 교회에 대하여 베풀어주시는 복음을 만나지 못할까 내가 내가 언약의 책임을 교회한테 떠넘기고 내가 언약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를 구원의 손길로 준이 자녀에 대하여 언약의 책임을 망각하고 돈 벌어서 자녀들한테 돈 주겠다고 생각하고 자녀들 끌어 안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는 일은 버려버렸구나. 농담으로 여겨버린다. 망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있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내가 돕고 있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에게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하십시오. 롯 너에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 누가 너가 이 언약의 책임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귀한 참된 굿뉴스를 맞이하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요. 회개하고 우리가 할 것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혈육을 위하여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해온 내 모습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안 돼요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고 다 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때 롯도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출 소돔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롯이 이끌어내야 되는데 인도해야 되는데 못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해요? 예.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비를 떠나지 않고 자비를 계속 두셔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내신 것은 로세계에 있어서의 어떤 가능성과 로세의 어떠한 달라짐 때문에 하신 게 아니라 참 언약의 중보자시고 언약의 실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통해서 롯에게 자비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롯의 달라짐, 롯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롯을 사랑하기로 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보고 있는 한 롯을 여전히 똑같이 보고 있었고 그 롯이 하지 못한 그 가족들에 대한 구원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하나님이 친히 붙잡아 이끌어 내신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롯을 통하여 롯의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롯에게 자비를 멈추지 않으셨고 롯이 응당해야 할 언약의 책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또한 감당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만나서 야, 이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이제 됐구나. 이제는 땡이로구나. 이제는 안 해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이 사실을 만난 우리는 이 망할 이 세상에 대하여 분명하게 눈을 뜨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멈춰지지 않는 자비 안에서 이 언약의 책임을 이제는 다한 것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여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자비를 더하신 그 손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만난 자로서 아버지 제가 세상 사랑 회개하고 아버지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아버지 그동안 제가 언약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 돌이켜 회개하고 가슴 찢고 회개하고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는 못했는데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아직도 붙들고 계시고 그들을 아직도 하나님이 목로와 찾고 계신 그 은혜 내가 알았사오니 이제는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랍니다 그 자녀들 앞에서 거짓 없이 실황생활을 하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오늘의 구속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높이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복된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멈춰지지 않는 자비를 받은 여러분 성도여 세상에서 나와서 언약 백성의 그 책임을 영화롭게 감당해 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롯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구나 다시 한번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참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참으로 얻게 하시고자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고 이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삶을 맞닥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내려놓게 나를 죽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놓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배부르며 만족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남은 여생을 통하여 증거해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혈육들에 대하여 원약의 책임을 저 또한 다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라하신 참된 바른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의 손길 그들의 손도 잡아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간고하겠습니다. 저에게 베풀어 줬던 자비 저들에게도 베푸시고 있는 하나님 마침내 지금 맛보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저들 또한 맛보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참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영광스럽게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